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. 네. 오늘 수술은 광대, 위턱, 아래턱, 턱 끝, 김곽선뭐 이렇게 돼 있어요. 위턱 수술은 위치와 가 포함된 턱뼈가 움직이는 수술인데요. 이걸 가면 뒤를 올린다. 약간 옆으로 보면 좀 나온 느낌 이 있죠? 네. 뒤로, 옆으로 뒤로. 이 턱이 옆으로 뒤로 들어가는 거예 뒤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죠. 이것도 들어가요? 입은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요 그림 보면 네. 이렇게 한번 보면 이코 밑을 기준으로 돌리니까 네. 주로 네. 턱이 들어가지만 입술이 여기 끝은 조금 들어가요. 음. 여기도 살짝 나왔죠 지금? 네. 두 번째 방향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네. 왼쪽으로 올린다. 아래턱 수술은 위를 쓰려 했으니까 아래 갖다 맞추는 거고 아래턱에. 그 다음에 턱이 겹치는 부분을 다듬는다. 다듬으면서 부피를 조금 조절할 거예요. 지금 뭐 보톡스 같은 거 맞나요? 여기 맞았어요. 언제 맞았어요? 11월쯤이요. 줄어드는 상태예요? 네, 엄청 줄었어요. 아, 원래는 또 훨씬 작각졌어요 네, 저는 사각턱이었는데 광대보다 넓었어요, 제 기억으로는. 음. 마지막으로 턱 끝은 비대칭을 네. 개선하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? 네. 요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? 네 모으는 뭐 거는 모양 봐가지고 네 비대칭이 엄청 좋아지긴 하지만 네다 없어진다고 보긴 어려워요. 네걸 보면은 현재 얼굴에서 네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높고 콧대가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쪽 으좀 휘어있어요. 네그 여기서도 좀 휘고 이게 훨씬 더 휘었지만 음, 음. 이게 이미 좀 휘어 있으니까 이걸 네. 완전히 이렇게 딱 맞추지 못하는 개념이에요. 네 입술도 약간 대칭이 맞춰져요? 지금보다는. 음... 네, 턱을 앞으로 옮길 거니까. 접광대 네. 눈 우리가 전반적으로 꺼져 있으니까 골격적으로 네. 그걸 다커버한 만큼 뒤로 많이 넣으면 이상해지니까 네. 수술하고 나도 약간 밀밋한 느낌이 남을 음. 수 있어요. 수술한 내용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, 그러니까 다이간, 엑스레이 한번 찍어서 보면, 네. 비대칭이 꽤 심했잖아요. 맞아요. 네, 이게 원래 얼굴인데, 비대칭이 엄청 좋아졌죠. 네, 저 얼굴에 있는 거예요? 네? 아, 네. 고정물에 있는 거 처음 본 것처럼. <웃음> 옆모습도 뭐, 어차피 넣는 김에 약간 턱이 나온 부분. 음... 얼굴이 짧아지면서 턱이 뒤로 들어가는 모습이. 소란 뼈 상황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요. 지금 뼈는 그냥 자기 뼈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뭐 신경 쓰실 건 없고 그냥 일상생활 보통 하는 것처럼 그냥 하시면 될게